안녕하십니까 7월 8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어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반도체 업종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또한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대 심리의 힘입은 관련 종목군의 강세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블러즈 총재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현 등도 증시에 호재가 되었네요. 원유는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습니다. 특히 원유 재고가 증가했지만 가솔린과 천연가스의 재고는 부족했는데요. 이로 인해 원유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네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는 있으나 연준위원들은 경기 둔화세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역시 자이언트 스텝으로 결정이 될것 같네요. 물가 안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연준의 의지를 재확인 했으며 오늘 발표하는 고용지표와 13일에 발표되는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4월을 연, 상승한 S&P와 나스닥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 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35% 매도 65%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42% 매도 58%로 역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89% 매도 11%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연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700포인트와 126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8달러와 106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20달러에서 176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정리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오늘 고용지표가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